안녕하세요. 포채TV입니다. 오늘은 진도준을 돕는 사람이 진화영인 이유와 1화에 나왔던 복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13화에서 진양철이 사망했을 때 진영기와 진동기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땐 슬픔보다도 자신들이 물려받은 유산이 적음에 대한 아쉬움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의외로 고명딸 진화영은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했습니다. 진화영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비열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가족에게만큼은 인정이라는 것이 있는 캐릭입니다. 이 작품에서 진화영은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며 큰 한에 맺힌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빠들은 자신을 전혀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무시를 한평생 동안 겪어왔었죠. 그런데 심호화일구를 보면 진영기가 최창재를 불러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네요. 최창재가 놀란 표정을 보니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최창재에게 진도준을 수사하라는 말이던가 아니면 내가 곧 순양 총수가 될 테니 더 이상 우리를 적으로 만들지 말고 내 밑에 꿇어라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너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들도 있다며 협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이건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에게 좋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테고 겁이 많은 최창재는 자신을 이 자리에 만들어준 진도준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영기가 순양의 총수에 오르면 본인의 자리도 위태해진다는 것에 갈등하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결국 부인 진화영에게도 이 고민을 털어놓겠죠. 진화영은 비록 재벌과 막나니지만 아버지와 남편만큼은 끔찍하게 아낍니다. 인생 내내 자기네 부부를 무시해오던 오빠가 장관이 된 남편을 막 부리려는 모습에 분노하겠죠. 진화영은 진영기를 찾아가 분통을 터뜨리지만 곧 총수가 된다는 꿈에 젖어 그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진영기는 진화영의 면전 앞에서 최창제를 머슴 취급할 것입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간 진화영.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도준이었습니다. 진도준은 순양물산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적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상태죠. 한 톨의 쌀이라도 더 긁어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진화영을 설득한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진화영이 쉽게 진도준을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진도준은 두 가지 제안을 할 것입니다. 하나는 진영기로부터 남편 최창재의 장관 자리를 지키는 법을 알려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화영이 그토록 붙잡고 싶었던 순양백화점을 돌려준다는 제안입니다. 여기서 재벌집 막내아들 1화를 다시 보면 진화영과 최창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옥신각신 다투는데요. 최창재는 진화영에게 그때 당신은 당신네 식구들이 아니라 나를 밀어 줬어야 해 라고 말하죠. 아마도 당시에는 진화영이 진영기 를 선택했겠죠. 하지만 이제 진도준도 죽지 않았고 미래가 바뀌었으니 진화영이 진영기를 밀어주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결국 진화영은 고민하겠지만 자기네 부부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진영기 대신 남편의 안전과 순양백화점을 약속하는 진도준을 도우리라 생각합니다. 15화가 기대가 드네요. 좋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